여러분 나린이 방송 보다가 오신 분들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나린이가 방송을 잠깐 켰는데 전원 버튼 옆에 있는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 방종이 됐답니다 제가 컴퓨터 리셋 버튼이라고 하니까 헐! 어떻게요? 리셋 된다고요? 포맷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했다는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오늘 나린이랑 그냥 생야생 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야생이고요 계획을 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야생을 즐기기 위해서 한번 초대를 해보았고요 아 그럼 리셋 버튼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다시 시작이라고 해주셔야죠 놀랬잖아요 포맷하는 건줄 알고 아 정말 아 방송 중이죠 오빠 나중 얘기해야지 뭐 자버 같아 보일까 지금 얘기하면 안돼 그 유구한 긴 역사 동안 그건 리셋버튼이라고 불렸단다 아니 그 여기서 지금 얘기 안 했나구요 내가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린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나린이 바보 아니에요 아니, 나, 나린이 바보 아니다 아니, 아니, 나린이 콤벤... 바보 아니다 아, 오빠가 젤일 나빠 <웃음> 아, 오늘 근데 숨겨둔 어떤 요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생야생 해가지고 다이아만 하나 캐 볼까? 아니면은 뭐 드래곤을 잡아봐도 되고 드래곤 잡는다고요 저랑? 아니 엄청 빨라 저지용몸 만드는데 2시간 44분 걸렸는데 어? 드래곤 잡으면 걱정하지마 <웃음> 걱정하지마 <웃음> 저랑 드래곤까지 보겠다고요? <웃음> 아니 괜찮아 빨라 빨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내가 자신이 없어 나 그렇게 길게 할 어. 생각이 없어 아니, 아니 나는 있잖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리나 토요일 날 시간대? 나랑 야생할래? 이래갖고 냉! 이러고 왔는데 아 일요일날 시간대에 이래갖고 오늘 일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일요일인가 일요일이죠. 너 누구랑 얘기하니? <웃음> <진짜? 웃음> 뭐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다이아캐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야생으로 나는 공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네. 야생이 아니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합대 한번 만들어봐. 조합대. 안되는데? 안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 d 뭔데, e n 우리 p d 가 있는데. 비린 d <웃음> 아 잠깐만 이 상태로는 다이아 하나 아 그래서 다이아 하나였던 건가? 아니 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작대 t 못 만드는데? d t h 이 n 어떻게 만들어? n 마을 찾아 h e 아 뭐야 이러고 시작을 하라고? 갑자기? 뭐야? 뭐 하는 건데? 이걸 왜날 불러서 해? 몰라! 널 불러서 하래! 그분이 직접? 왜? 그분 이서봐서는 취향 특이하네 그사람 아, 그러네! 뭐야? 아, 자꾸 풀 뜯지 말고 앞으로 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 약간 저 혼자 할때 그, 그거거든요? ASMR 뭔지 아시죠? 음. ASMR 그거 알죠? 음, 음. 약간 풀 ASMR 응응 음, 음. 뭔지 알죠? 음. 음. 아 그리고 좀비 잡잖아 그러면은 가끔씩 떠철국갱이가 뭐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야 근데 여태까지 좀비한테 죽은 게몇 번인데 한 번도 못 봤어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좀비한테 죽으면 안 뜨지 좀비를 잡으면 뜨는 거지 너 거기 가다 죽어 그럼 어디로 가? 일로 와 마을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여기 숲이 딱 우거져 있잖아 이런 데 살고 싶어? 너 이런 <웃음> 습한데 좋아하니? 아마존 같은데? 아니지 <웃음> <웃음> <웃음> 아저 어? 지영이 되게 익숙해 나한테는 왠지 알 아나? 축하고 하... 꾸덕하고 어 누구 때 맹그로브 나무 숲 5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아아 어. 그 다음 방송에서 30분 안에 맹그로브 나무 높이 나오더라? 그거 블럭 이름 뭐였지? 내가 찾아보라고 했던 거? 진흙 묻은 맹그로브 나무 뿌리 그리고 맹그로브 나무 상자가 실린 맹그로브 나무 보트 <웃음> <웃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오빠 는 a Boya, b 야 y a 뭐야? 얘네. 뭐야? 뭐야?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y a Boya, Boya, b 자 y a b o y 뒤에 뒤에 a Boya, Boya, Boya, Boya, Boya, Boya, Boya, Boya, Boya, Boya, 안 나오는데? 다 그래. 되게 희귀하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첫 타에 나온 거야 이게 우리 그냥 뭐...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어, 캘까? 그래 근데 여기 왜 밝아? 뭐야? 아 용암이 용 있어서 저기 뒤에 굴 있더만 저기 들어가서 그냥 캘까? 다이아를? 저이 상이다 아니 근데 탈곡갱이 내구도 다 하면 우리 곡갱이 어떻게 만들어? 아 그러네 그러면은 준비를 한 100마리 더 잡아야겠다 어? 내가 똥킬 때리는 것도 배워왔지. 아아아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맞아. 아,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아니, 야 아픈데. 잠깐만. 용왕으로 유인하자. 여기 아, 여기 면못 때리겠지? 비르비르비르. 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아, 아, 아, 됐다. 아, 좋아. 이거 하려고 부른 거야, 근데? 아니야, 이제 가서 캐면 돼. 다이아 하나만 캐래. 아니, 몰라 나도. 하피디가 왜 이걸 시킨 건지. 아 얘는 뭐다 활을 들고 있어 스켈레톤이 그럼 활을 들고 있지 뭘 들고 있어. 아 맨손은 없어? <목소리> 응 아,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 어디 갔어요? 옆에? 나 멈췄는데? 뒤로 와얘 들어갈 데가 있어요 뒤에가 어디지? 너 뒤에 왼쪽 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왔던 길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아 이러고 있네. 아 근데 너무 어둡다. 맞네. 우리 횃불은? 횃불은 어떻게 만들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로 저거를 막 치고 있어봐. 이렇게? 응응응 응, 응, 응. 이렇게 좀 이렇게 클릭을 여러번 해야 돼. 따따따따따따 따 해야 돼. 따따따따따따 따 해야 돼.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이 이렇게 이거 오빠가 설치한 거잖아. 뭐야? 왜별 어디서 났어? 아니야. 원래 이렇게 붙는 거야. 나무에. 다시 한번 해 볼래? 바로 해 봐. 따따따따따따따따 어디 있어? 계속 그지그지. 그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응? 여 저거. 나오잖아. 응. 뭐야? 나오잖아, 나오잖아. 오빠 대박이지?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 나왔는데? 둘? 그렇지, 그렇지. 대박이지. 오! 씨, 나왔어 뭐야? 이게 랜덤이거든 확률이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라고요? 고인물 기술이라고요 이게? 음. 그거 왜 돼? 여기서 동굴이 끝났어 캐면 되잖아 어 어쩔 수 없어 캐야 돼 이제 벌, 뭐 괴물 소리 들리는데? 이거를 횃불을 한개 하고 내려가면서 저거 뒤걸부숴서 다시 앞에다 달자 그럼 되지 아 그래 좀 판다 깜깜하다 싶으면 다시 떼서 이렇게 왔고 다시 여기 아 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찍자. 내가 그래. 뒤에 가서 캐 그래. 올게 그래 좋아 뭐지? 근데 오빠 왜 오늘따라 이렇게 친절해? 어? 아니야 오해요 근데 내려가면 뭐 이상한 거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내려가야, 내려가야 아니야? 어쨌든 내려가야 돼 어쨌든 내려가야 돼왜 내려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 아니지. 다이아를 캐려면 내려가야 되니까 끝내려면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 다이아 캐려고 내려가는데 다이아 캐자마자 막 좀비 막 100마리씩 나오네. 에이, 거.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어. 확실해? 그런 거 없다고 했어. 그냥 다이아 하나만 캐라 그랬어. 근데 굴 같은 게안 나오려나? 근데 다이아 하나 캐려고 하는 거면 왜 하는 거지?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게 아니 왜? 근데 몰라! 아니 근데 진짜 다이아 하나 딱 해면 너 말대로 막 뭐가 이벤트가 시작이 되려나? 뭐지? <웃음>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아뭐 자꾸 찝찝하대! 뭐지? 뭐 있을 까 <웃음> 어! 여기 뭐 있다! 뭐 뭐.. 어! 어! 어! 아, 어! 어! 어!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뭐야 이거? 오! 야 이게 뭐야, 자수정 동굴! 이거 봐! 걸어다니면 예쁜 소리나! 특여사근들.. 이게 뭐에 쓰는 건데? 이거 지옥문 만들 때! 그 후교석이잖아 이것도 만들어짐 어 그래? 음. 아 자수정 얻는게 어렵다고요? 아... 일단은 네. 요쪽으로 봐봐 요쪽으로 요쪽으로 계단에서 내려가자 잠깐만 나횃불만 들고 있을게 어, 다이아다! 끝났어! 다이아 캤어 오빠 뭐야? 다이아야? 진짜로? 어. 어, 응. 오 오! 진짜 캤어! 끝났어 야 뭐야? 가면 돼? 야 아무것도 뭐야? 안나오는데왜딱한 개만 켜면 된다며? 오딱한 어, 개만 켜면 된다 그랬는데 나좀 줘봐. 근데 이제 갈게 싫어 이 버릴 거잖아. 그럼 못 가게 할 거잖아.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왜 그래? 나 이제 간다 그러면? 원서가 아, 평소에 그러면 행실을 잘했어야지 이 사람아.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근데 그냥 줘봐. 왜냐면은 너 어, 싫어. 저것도 싫어하지마. 안 떴어 근데 과제도 안 떴어. 그거 가짜 다이한가봐. 가짜 다이아가 어딨어? 여기 다이아라고 써있는데 다이아몬드라고 써있는데. 발전 과제가 안 떴잖아. 근데 다이아몬드다 이거 안 떴잖아. 아니 근데 그건 돌 켰을 때도 안 떴는데? 어? 그러게. 이한하네 아니가 더군... 어쨌든 나 줘봐. 나도 몰라서 그래. 아 왜? 싫어. <웃음> 아니 나도 몰라서. 아나 켰을 때 그때 갈래. 아 진짜로. 아니 한개 켜면 가도 된다며. 오씨. 아, 알았어. 잠깐만. 너 나가고 있어봐 그러면. 알았어. 간다 이제. 아 근데 이거 근데 여기서 그냥 끄면 게임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고 있어 봐. 왜? 뭐하는데 내려갈게. 내 여기 남은 또왜 설치해 놨어? 핵플 만들려고. 어디? 아이고, 뭐야. 어디 갔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나 여기 있었는데? 아니, 그럼 내려가지 않았어 오빠? 아 있네? 뭐지? 그면왜 그래? 오고 오고 너 진짜 이상해. 누구세요? 해비너프 <웃음> <태빈호프> 아닌가? <웃음> 아니야. 아, 아니, 너뭘 찾고 있어? 지금 방송 들어갔으니까 캠좀켜 보세요, 잠깐만. 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아, 누구세요? 캠을 켜보래 아, 캠 누구에. 켜봐요 빨리 어. 캠 아니 캠 껐어 나 오늘 페인이 났어 아, 캠켜봐가 누구냐고 누구냐고 아니 아, 왜 그래? 그래 나한테? 아니지? 아니 그니까 일단 다이아만 줘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엔딩 조건일 수도 있잖아 뭔가 나와야지 이거 아무 반응이 없잖아 지금 그치? 아, 알았어 어? 진짜 근데 발전 과제가 진짜로 안 뜨는데? 뭐야 어디 갔어? 어? 뭐야? 오빠 어디 갔어? 나갔어? 어? 아니? 어나나나 나, 야,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나한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나 있는 점 있는지 없는올거 어.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웃음> 당신 누구야? 캐빈 오빠는 저렇게 말안 해.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갔어, 또? 아니, 정말? 왜 문을 막아, 자꾸?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지금 오빠? 솔직히 컨텐츠 뭐야, 너 어디 갔어, 또? 뭐 하는 거야, 이게? 뭘검색이야 <웃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다이아 능력인가봐 이게 초능력 무슨 말 다는 소리를 해 뭐야 이게 아, 아. 근데 진짜 사라졌다니까 다이 근데 때려지는거면 이 오빠도 크리에이티브 아닌데? 야생맞는데? 그러니까. 오우씨 뭔 소리야 오우씨 어 무서워 뭐야? 어 이거 약간 무서운 컨텐츠네 아 싫어 근데 안할래 <웃음> <웃음> 아, 좀 무서워졌어. 지금 좀... 아, 나는.. 아, 오지 마 봐. 아, 오지 마 봐. 거기 있어? 아니,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고. 좀 이상해, 당연히... 아, 오지 말라니까요. 아우 뭐야? 뭐야? 뭐야? 아저씨, 뭐야? 오지 나왔어? 오지 나왔어? 튕겨가지고어어나 나 어디.. 나 뭐.. 나 뭐하니 지금? 나린나 일단은 내가 <웃음> 거기서 뭐야? <와. 웃음> <웃음> 아 저거 핑키는 거라고? 뭐야 저봐 갑옷 입었는데? 아다이아를 얻으면은 오피 능력을 얻는 그런 모드네 이거 있잖아 요돌 요, 요 있잖아 이 검은 돌어 매끄러운 현무암 이거 현무암 갑옷이야 내가 입은 게 지금 아 어, 그래? 응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제작 안된다며 나 다이아 있으니까 되나보다 아 너도 지금 이제 되는지 확인해봐 아마 될걸? 안되는데? 근데 나 커피 왔어 커피 좀 가지고 와도 돼? 알았어요 도왔어요 이거 갑자기 지금 네. 모장이 마인크래프트 만든 회사인 거 알지? 이거 지금 우리 서버 들어온 거 같은데? 운영자가? 응? 어? 갑자기 이거 메시지 써줬어 갑자기 아 진짜 진 원래 이거 오빠가 한 거잖아 <웃음> 근데 이거 봐 하네? 이것도 지금 다 만들어줬어 운영자가 아, 뭔 말도 안 되는 뭐 말단된 소리야 뭐하고 아니 뭐야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뭐 엔더의 는 여기다가 딱 넣어봐 난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어? 너 인벤토리에 어, 넣어놨다 그랬어 이 진짜 있어. 음. 여기 뭐야? 아니 뭐야? 꽂아 봐. 우클릭 해봐여 이거. 이거 해 봤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안해 봤어. 어떻게 한, 이거 들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눈 들고 여기 네모 있잖아 여기 검은색 네모. 이거? 어, 시깜적이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엔더의 세계. 당신은 도티를 뛰어넘을 마인크래프트가 될 <웃음> 목적입니다 지금, 지금 케빈빠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플레이하고 <웃음> 말만 캐빈오방 하는 거 같은데? <웃음> 당신은 도티를 뛰어넘을 마인크래프트 지금 아무 말이나 하잖아 지금 운명. 서 있으니까 가만히 괜히 맞죠? 김나린 화이팅!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지 오빠 그냥 립싱크로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 어? 왜안 들어가? <웃음> 뭐야? <웃음> 역시 역시 그 모든 힘을 뛰어넘는 김나린 엔더 드래곤도 너무 무서워서 너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거야 뭐라는거야? <웃음> 와... 이게 뭐야? 레전드. 왜 뭐야? 아니 아까 맞아 아까 파크모님이 그 얘기 하던데 다이아 들고 있어야 뭐가 된대 다이아 <웃음> 들고 있어야 뭐가 된대? <웃음> 근데 오빠가 다이아 가져가서 나는 안되고 오빠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내가 가볼게 어? 뭐야? 가졌다 난 어떻게 가? 몰라 나 다이아 다시 캐야 돼? 어? 나는 엔딩 크레딧 떴는데 이미? 여기 들어가면 엔딩 크레딧이 떠? 어 다이아 있어야 되나봐 미안 내가 너거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에 김나린 이렇게 써있는데? 타도 도티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진짜 <웃음> <웃음> 뭐야 다이아를 캐라고 그래서 나도? 다이아 어떻게 캐는 거좀 도와줘? 아니 오빠는 이미 나가줬다며 엔딩 크레딧 보면 끝 아니야? 그럼 마크 여기 서버에 못 들어와 이제? 아 들어올 순 있어 다시 들어와 어, 알았어 거 아니야? 맨 처음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응. 다시 내려오면 돼 내가 아 뭐야 그럼 다이아를 캐야 된다고? 그래서 다이아를 그럼 각자 하나씩 캐야 된다는 캐야 끝난다는 소리였나? 그런가 봐 뭐야 뭐 이렇게 만들었어 어나 왔어 나 왔어 아 답답해 나돌고갱이 아유 깜찍게 저기가 때려 놓고 감탄을... 만들어 왔어 만들어 왔어 잠깐나돌고갱이좀 아. 하나만 만들어 올게 나 뭐지? 오빠 <웃음> 오늘 왜 그래? 왜? 오빠 솔직히 화면 안 보고 있지? 아니 나는 아, 진짜로 저거 약간 원격 그거 같은데 지금 약간 원격 그거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아니 어? 나는 지금 사공으로 보고 아니야 나도 지금 돌고갱이 만들어 왔어 오빠는 철굿갱아 철국깽이... 철혈을 먹겠구나? 아.. 굴굿갱이 만들어 샀어 근데 오빠 허... 그럼 다이아는 군벤에 있어? 아니면 없어? 너... 오! 야 다이아다! 다이아! 와우! 됐다! 2개 이상 나왔어 이번엔 이야 오! 대박 됐다! 이제 그럼 끝났지? 야, 그러면은 그거 다이아 손에 들고 우클릭해봐 응? 했어? 우클릭했는데? 다이아 손에 들고 우클릭해봐 했어? 우클릭했는데? 어 뭐야? 없어졌어, 너. 화면이 이상해졌는데? 내 인벤토리랑 어디 갔어? 뭐야? 뭐야? 막 통과해. 야, 성불했다. 뭐야? 이거지. 너는 마인크래프트계 신이 된 거야, 드디어. 아, 말도 안 들어도 뭐야, 이거 뭐야? 나 어떻게?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이상해. 뭐야? 아! 뭐야, 이거 화면 이상해. 잠깐만.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다시 우클릭하면 돌아와? 채팅에다가 한번 써볼 수 있어? 나는 세계 최고의 마인크래프터가 될거예요 아, 뭐라는 거야?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웃음> 그렇게 얘기해? 쳐야 돼 나는 마인크래프터다 아, 마인크래프터다 어, 어? 대박 뭐지? 우리 말고 한명더 있어 여기 서버에? 아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서버에 혹시 한명더 있냐니까 진정한 마인크래프터로 거듭나신 김나리님을 축하하나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아니라니까? 아 근데 이거 들고 내려가면 엔딩 크레딧 나와? 어 없어졌어 이거 들고 내려가니까 밑에가 보여 뭐지? 대박이지? 근데 엔딩 크레딧 같은 거안 나오는데? 아 진짜 두둥. <웃음> 뭐하야 진짜 아 이게 뭐하는건데? 이게 끝이야? 이러고? 아 진짜 콘텐츠가? 더럽게 잘 속네 진짜 아 근데 진짜 더럽게 뭐잘 속아 뭐야. 아니 사실은 내가 오늘 어떤 기능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왜 음. 음. 뭔가 듣기 전에 뭔가 때려야 될것 같다는 직감이 빡 왔어 지금 때려주지 못해 아얘기 보세요 F3 누른 채로 F4 누르는 거 그.. 그거다 나보트라이드 했을 때 그래 그래 근데 내가 너 마인크래프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쓰더라고 응. 잘 원래 쓰는 거야 이거를? 아. 아무 데도 다 되는 거야? 아 원래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필요할 땐 써야 되는데 모르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려고 기획했습니다 유익한 컨텐츠였지 어이가 없네 뭐 진짜 <웃음> 아그 제작 대안 만들어진 건 어떻게 했어? 그왜안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왜 그런지 나도 진짜 모르. 미스, 징크. 그거 안 돼가지고 나 못해. 얼마나 치커팬인 줄 알아? 내가 다 지원했어 지금 그거 안 돼가지고 조합이 아, 왜안 돼? 있어, 말이... <웃음> 조합이 <웃음> 왜안 되는 거야 갑자기? 아 말로 다 떼우느라 겁나 힘들었네. 아, 아니 이거 그냥 야생이야 그러면? 그냥 야생인데 조합이 안 되는 건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왜 조합이 안된 거지 그럼? 그래서 그냥 속이는 김에 좀비한테서 철곡갱이 나온다고 뻥쳤어 그럼 이거 철곡갱이는 누가 가져왔어? 너가 좀비 죽였을 때 내가 뒤에서 던졌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럼 나무는? 나무는! 나무는 이거 파워박 할때같이그이 그, 이 알갱이들이랑 같이 튀어나왔는데?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너 해봐 다시 그렇게 아무거나로 하고 있어봐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 봐! 아니 이걸 봐봐 봐봐봐 아니 이렇게 하 하면... <웃음> 이걸 왜한 거야? <웃음> 이걸 왜한 거야? <웃음> 나재밌어다